갈비를 먹어볼까 삼대째 이어져 오는 용순의 갈비 매운 비빔냉면 위에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홍사운드 용순의 갈비 맛있게 굽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매운 비빔냉면과 용순의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용순의 갈비는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있게 짭조름한데 많이 안달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잘 먹어요 양념갈비 좋아하시면 한번 저 믿고 시켜보세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구울 때꼭 양념에 자글자글 노릇노릇하게 쫙 달라붙을 때까지 꼭 졸여서 조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쿠키에다가 어떻게 구우면 되는지 넣어놓을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구우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우면서 쌀떡도 한번 같이 구워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환상이에요 침 나오니까 빨리 먹겠습니다 그럼 떡만저 한번 먹어볼게요 목살갈비 같은 경우는 에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냉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어? 이따 먹어야지 하면 이제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300g씩 소포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번 가위로 쏙쏙 잘라서 보니까 안에 두 덩이씩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3,2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심지어 맛도 좋아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취하시는 분들은 보관도 용이하니까 목살갈비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참, 그리고 저는 지금 양념 돼지갈비만 했는데, 매운 목살갈비 있거든요? 그거 진짜 한번 꼭 같이 시켜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을 때, 완전 밥도둑. 이게 매콤한데, 되게 제육볶음 느낌 나는데, 진짜 깔끔한 양념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운 양념 돼지갈비 진짜 1인분이라도 꼭 같이 한번 시켜보세요. 아시죠? 진짜 맛있습니다. 음...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난번 간장게장도 그렇고 여기 용순의 갈비도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갈비집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맛있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시중에서 파는 웬만한 갈비 양념들은 너무 달다,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많이 안 달고 많이 안 짜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실제로 먹어보니까 어땠더라 이런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용슨의 갈비 구울 때꼭 이렇게 구우세요 처음에 부으면 국물이 있는 상태로 좀 자작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구워주는데 완전히 쫄아들 때까지 구워주세요 그리고서는 이 쫄은 양념들 쫄아가는 이 양념들에 고기를 슉 비비면서 고기에 이 양념들이 최대한 달라붙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주얼이 나와서 딱 드셔야 간이 딱 맞고 맛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